얼마 전까진 아무도 날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내 존재감 없이 살았죠 내말안 듣죠 당신은 단한 번도 내 얘기 들어준 적이 없어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오늘 어때요?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난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당신은 단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었어 이렇게 말했어요 평생을 존재감 없이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모두가 나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했